진짜, 신짜. 진짜 친구들 아 저수지가 이렇게 쫙 있네 멋지다 오늘은 좀 진짜 낚시를 하러 온것 같네요 여기는 대낙 대낙을 하는 곳인 거 보면 어 그냥 붕어 역시나 붕어를 잡는 그런 채비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밟은 나무만 부어지진 않겠지 아마 한국인 최초 방문일 것 같은 느낌? 아니지 또 이렇게 너무 너무 그런 생각하면 안되고 응, 한국인이 드물게 방문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냐 이거 이거 설마 내가 아는 그거냐? <웃음> 뭐니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파리가 어, 떨어져 있어야 <웃음> 그거 같은데 어, 아무튼 그거 아닌 걸로 재밌네 어우, 얘네 뭐뭐씨 칼질만 저렇게 휙휙거리고왜 이렇게 내가 더잘 던질 것 같은 느낌? 저쪽에 사람들 많은데. 저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왔다는 걸 알려야지 아 근데 배고프다 배고파요 배고파 와, 아, 이거 간만에 간만에 정글 탐험하는 느낌 대나무가 있으면 또 한번 봐줘야겠죠 대나무에 있는 오각뿔이 있을지 하지만 여기는 산속이 아니라서 고각불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또 모르지 이러다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당연스레 없다는데 예전에 흑오각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보는데 없네요 하, 이게 또 곤충을 생각하면 곤충을 또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죠 지금은 곤충을 잡으러 온건 아니지만 그래도 곤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와 건널 수 있을까? 건널 수 있겠지? 물이 엄청 얕은데 빠르게 건너가면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건너가면 어, 건너죠 여기 막 새우 이런 거 징거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재밌지 아 차들 많고 역시 이게 낚시도 어, 취미는 다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안부자들은 그냥 열심히 노동생활하는 거고 부자들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죠 뭐야. 벤츠인 줄 알았다. 벤츠 비스무리하게 생겼네. 아, 여기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네. 아주 자연적인 환경. 오우씨, 개미 겁내 많이 돌아다니네. 뭐, 풍뎅이 같은 거 하나 안 보이나? 지금. 겨울이라서 여기도 딱히 뭔가 보이진 않네요 3 5살 부부랑 왔어 아저씨라 말을 못 붙이겠다 아저씨라오 진짜 벤츠였네 헐 벤츠 신형인가 보다 이 개간지 역시 오, 씨. 아니 좀 다르다 우리나라 벤츠랑 어? 아공정묘지도 있네 진짜 와이 뭐야 친구가 달팽이를 찾아서 떠났습니다. 떠라 스몰 시림. 아. 오. 캐피시. y yes. e 아하. 아. h a 너무 작아요. You catch a snail for bait? Yes. Uh. h oh. e 내가 찾은 것도 컸는데 앉아보고, 앉아보고. 어 h g o o 응원? 응원? Is i 응원? Tasty? medium. Mm. Good, good. 이건 oh, oh, oh, 아니네. 저거 뭐야? 개, 개. 크랩 크랩! crab. 꾸아, 꾸아꾸아꾸아 내가 찾다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. 아! 뭐, 아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꾸아 예스 아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어, 간다 아 저기 저기 <웃음> 저기 저기 제이 <저>, 아, <웃음> <에이. 웃음> 어? big, big. big feet yes. oh? b You see? you see? Oh, you see? Oh, you see? okay, okay. You see? Okay, wait. <laughs> no, no, no, no, no, no, no. You see? Can you get? Can you get? Yes. Front head? I can support. 아이 <웃음> 가버렸네 오우 굿 베트남 거미 베트남 벼메뚜기 아 이런게 있긴 있네 여기도 비 빅! 빅. 오우 베리 굿 베리 굿 좋아 오소비 오, good, good, You see? 오, big, big. 어, oh, wait, wait. 구워, 오, big. 들어가, 임마, 들어가. Yes. <웃음> 어, 친구 부인이 카사바를 갖고 왔습니다. <웃음> TV에서만 보고 처음 보는 카사바. 구워 먹네요. 라 어. 유튜버 많. 카사바. 유튜버? 까이마이 유튜버. <laughs> <laughs> good, good. I didn't eat at cassava. Oh, uh, it is first time. Why? Korea don't have cassava. Ah, oh, uh, yeah. Oh, uh. uh, I think uh, it like uh, sweet potato. Mm -hmm. h uh, h Maybe. But it's uh, so sweet. Oh, I don't know. What? what? how how sweet good very g o o 내응내 I don't know. 아무 데 o good good here now. okay okay. k i m c h i kimchi h 아배안되 okay g o o good k i c h i kimchi 김치, 비 아, 김치, 아, 김치, 코리아 푸드, 김치, 아,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김치. 그래. 예 코리아 음, many Korean 어 like 김치 always we can see on the table. 카사바 고무 김도 처음이네. 아, 낚시를 하러 왔는데 카사바를 먹을 줄은 몰랐네요. d o you d i this? Oh no, it is first time. Go with me. Go with me. Uh, you, uh, you, can uh, very good. 이 많이 스페셜. Yeah, very good. Okay. Wow. Wow. Very good. This, mean, uh, <웃음> 삼겹살 갖고 왔네. 포크벨리. New. Head 어. 야, 아주머니가 칼을 갖고 오셨습니다. 삼겹살을 썰어 먹을 칼. 너 쳐다봐. 야, 왜, 너, 뭐, 뭐이씨 배만, 전만 나와가지고, 전 나와가지고 나한테 까불어? 나한테 까불을래? 나한테 까불을래? 왜 까불어? 아, 왜 이래. v 리 굿. 장 g o o 네 됐다. 리 굿. 오, 그 오케이. 오, 굿. 와, 삼겹살. 숯불구이. 이런 개고기야. 신티우 카사바를 좋아고 hồ n hồ d hồ dơ n y hồ dơ n hồ n g y hồ này hồ d n à o hồ này h này hồ dơ n à này ồ n hồ này hồ dơ này h h n ồ h h n h y Wow. 대박! c o n g r a t u l a t i o n m o s t o m e t Maybe 80 c e n t i m e t e v oh. ề oh. <cười> <cười> okay. okay. right. đi good. Tao là một s c h đuôi. a u h u n u u u n u u h u u u u u n u u u u u u u u u u c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n u u u n u u c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n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ô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Chích đ a o ă n What's mean <coughs> ah, so, It means sit down. <coughs> no g r i lên? Chích đau. Chích đ a o x t n ì n h chích đ a o n o ồ i chích đ n o g o i đi ăn. Rồi đi o n đi, x n gì sao? c ả m ơn, c ả m ơn. Dạ. What cà ra về đi. n công mà hút khang luôn. c h ỉ chụp lái xe mà hai người đi nhậu lại, nhưng mà, lại, lái xe. Lại cho mình l ạ i lại cho nghỉ ngủ đi. Chị. Vô vô. Ok, ok. o i <cười> ok, ok. <cười> Homie, oh. homie, oh. oh. uh, young, young people, da, da, da, da, d t da, put, put da, e da, da, da, d n d da, da, da, a d a d a a a d a 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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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o n w e r m e e w e l How to say looks tasty? Look n 자 a 는 n g h i n n g n g h i h Nghiêng ngón, n g h i n ngón, nghiêng ngón, n g i n g ngón, nghiêng ngón, nghiêng ngón, nghiêng ngón, nghiêng ngón, ok, ok, cảm ơn, n i n g n n hỏi tiếng Việt h n No, no, Yeah, very good. Yeah. <laughs> I, I saw his technique. Yeah, yeah very good. <laughs> you, you say to him, Ling Lak Mung? Good, good. Yeah. Yeah. Yeah. Okay. And I, Ying Lak n g Oh, yeah, good. Yeah, good. Yeah. Good. yeah. Okay. <laughs> My wife and me also very friendly. Yeah, yeah like uh, your family. Yeah, very good. Yeah. a n h cái n t đ n g tin. đ a m u Ôi, c 는 h u r t i n g m ã n c m n t h c Oh, to... oh, how, how, no, no, no. Oh, no, no. Okay, okay. <laughs> okay, okay. <laughs> okay. Oh.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okay, okay. <laughs>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<laughs>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ah, okay, okay. Okay, okay. Okay. g k a y o a Okay. Okay. o a n Okay. o y a y o k a a y o k a o a o k o k Okay. o a k a y k a y a k a o k Okay. I always say okay, okay. <laughs> okay, man. Okay, n uh, When I go to buy bike, okay, okay. <laughs> <But> not okay. What i t h e e o y o u h e e a e y Oh, oh. Oh, oh. Oh. Oh. o Oh. h o Oh. h o Oh. h o h nhiên rất ngon, <cười> Điên rất, ngon. Nhìn rất ngon, ai c n ngon r n g kia mấy ngon, ngon đ ấ Đi. ngọc ấy, đấy, n g ọ ngọc, nghe, n g n g ọ n g o ngọc, n c n g n g ọ ngọc, n g ọ n g n g ọ ngọc, n y ngọc, n g ọ n g n g ọ n n g i c n g n g ọ n ngọc, ngọc, n g ngọc, n n g ngọc, n n c n g n n n g n n n n g n 어 normally have dinner only uh, 10 uh, 10. 6pm or 7pm. v 뭐요 Yep, I'd l e to you speaking with me. I don't know how to say hungry. đói. đói. Đời. À, đó. Đừ. Đừ? Đừ. Đừ. Đừ. Đừ.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 ó i đời đ ờ u đời đời đ ờ m đ i đời đời đ ô i đ ờ a vô i đ 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 ờ n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ời đ i g i đời đ i đời i ờ i đ i ờ đời đ i đời i đời đời đời i i đ đời đời đời đ n i đ ờ đời đ i o 나 e week, one t i 거 e I'll go to Banahir. b e c a u n talk Korean language. I c a 이 t t a 거먹 k 게 r e a n language. I can't a l k Korean n I c e l I can speak Korean very well. Mm -hmm. <laughs> I know. Uroni. Uroni. Uroni. You can try. Okay, try. You f i n s t Die. Kongai Kong. k o n a i Kong. o n i o Kongai Kong. o n Kong. k a i Kong. o n o n o n g o n o n g o n o n g o n o n h o t h o t a o n o n g n o n g k o n o n o n o n g o n o n g o n o n g o n o n g o n o 오케 이 오케이 까만. 까만 m e 남. n come 응 n Nam, n w do you feel? <shab> <nerv> 아니야, go away, go away. 오케이, 오케이. 비 오는데. no okay, no okay, no okay, no okay, o k a y 이게 뭐야? 아니야. 안 오케이 한단. 음, 콩 오케이. 아 go away. 피 많이 와 이거. 저희 아저요 Hả? À. trời mưa rất nhiều. Trời mưa n h i t h ì tại vì hai trong mày để cái dù. Mưa nhiều. Sao interesting vậy? Yeah. Yeah. Ok ok vô. <cười> Go v e l i m l i m u Lấy l lấy ly đâu. À Nếu mà tự mua Lấy t m bờ. Dạ, được l u